지금 저희가 온 곳이 어디죠? 솔레크 왔어요 the sky turns the 유럽풍 카라반과 글램핑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저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왕성허수가 보이는 왕성호 왕성허수, 왕성허수 캠핑장에 왔습니다 w l we'll l dive into a e f r e e Oh don't you w a n get close w we'll sail across a n o n of s h e 어때 이렇게 캠핑하니까? 음, 너무 좋아요 여기 커플 기념일은 특별한 날에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작은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아, 그치? 네, 맞아요. 음. 여기 큰 가족도 올수 있고, 아이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거블도 너무, 너무 좋아요. 커피 고마워. 응, 음, 아니에요. 잘 맛있게 네. <웃음>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 응. 음. 다음으로 온 곳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푸드 마켓으로 향했어요. 푸드 마켓에서는 맛있는 간식거리가 가득했는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이 어때? <음흠>. 맛있어? 엄청 <목소리도> <목소리도> 크런치하고 그렇지 안에 소시지가 좀 약간 특별한 소세다 수제 소세지인 것 같아. 응. 그치? 뭐 아줌마에 너무 착한 사람이 인것 같아. 가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3,000원이었던가 음. 그런 것 같은데. 응, 음, 진짜? 응. 어. 음. 배고플 때 간식으로 좋다, 글쓰? 인 응. 너무 좋아. 진짜.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 태양을 의미하는 설. 그리고 철도 역사가 깃든 음. 장소를 의미하는 레인세가지 의미를 가진 레솔레 파크. 그 곳을 지나 저희가 온 곳은 조류생태과학관입니다. 왕성호수의 새와 생태를 주제로 한 테마과학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있다는데요 <목소리> 왜 물고기 때려? <웃음> 재있으니까다 여기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자. 나 여기 여기. 자. 오, 여기 여니다 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그냥 진짜 물고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내야 다 아. 죽이고 있네. 응. 물고기야. 응. 물고기 코리아의 응. 고기. 아 진짜? 어. 아 진짜 작은 거야, 귀여워. 아까 난고기다 부셔버려서. 어? 그그 <웃음> 거기 그 바닥에 장이네. 가짜 물고기. <웃음> 아. 진짜 힘들었어 그지아 <웃음> 너무 뛰어다니려고 힘들었다 그렇 네, <웃음> 어, 어. 재밌었는데 <웃음> 이런 막 물고기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재밌었어 그렇지 <웃음> 맞아요 어. 거기 만지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아서 진짜 음. 재밌었어요 음. 난 이런 박물관 제일 좋아해요 난 특히 그 화면에 이렇게 터치하고 밟을 수 있는 게 진짜 <웃음> 거기 진짜 <웃음>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 나중에 볼수 있어요 비디오에서 음. 자 그리고 우리 앞에 <웃음> 음. 보면은 저기 망원경이 있어. 맞아. 여기가 또 전망대라서 아름다운 의왕의 응. 어, 전경을 볼 수가 있어. 맞아요. 거기 그, 거기 허수 근처에 이런 바이크 이런 거 있는데요. 진짜 가고 싶어요. 음... 우리 타러 갈 거야. 응. 가자. <웃음> 예약돼 있어. 맞아요. 빨리 가자. 그러면 한번 전망 보러 가볼까? 응. 가자. 오리 오리 소리오오마이갓어리 오리 오리 오수를 둘러싼 레일바이크 직접 페달을 밟으며 왕성호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오리 리 남친! 여기와! 여기와 빨리! 어? <웃음> 잘했다 우리 남친이 그냥 혼자 다 가고 있어 볼 찍을거야 사진 어디지요 자, 저기 보고. 그렇죠 오마이갓. 어. Oh <웃음> <웃음> 엄청 빨라. 우리 는거아니 아니, <웃음> 어. 아이, 천천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diving into the traffic e c h o u v i e is all i hear go, go, go, go. <laughs> 레일 바이크까지 해서 우양 레슬레 파크에 응. 응.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응. 이게 그거 바이크 하면 진짜 예쁜 야경 볼수 있어요. 응. 오리도 많아요. 오리 말고도 다리가 길었던. <웃음> 오, 근데 이렇게 빨리 도망갔어요. 그 우리가 찍고 싶었는데 바로 도망가버리고 못 아, 찍었지. <웃음> 괜찮아요. 예뻤어요.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도 또 음. 다시 와보자. 당연하죠. 되것 같아. 음. 벚꽃도 핀다고 하네 다시 거. 와야지. 음. 진짜 예쁠 거예요, 여기. 음. 음. 그럼 지금 밥 먹으러 갈까요? 아, 배고프다. <웃음> 우리 핫도그 뒤핫도서 아무것도 맞아요. 안 먹어서 빨리밥 먹으러 가겠다. 맞아요. 활동이 음. 또 우리 하는 활동이 아주 재밌어서 우리 많이 안 먹어서. 아, 배고픈지도 몰랐어, 그렇지? <웃음> 자,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응. 음. 고기. 고기? <웃음> 고기 먹으러 가자. 어. 콜 어. 가자. <웃음>